자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꼭 봐주셔야 되는 이유 제가 베스트 3의 키워드도 알려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신기한 시장으로 들어가셔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도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 김경원 강사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핫한 키워드들을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러한 키워드들은 지금 당장 판매를 하셔도 괜찮고 또는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시는 상품으로도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22년 4월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품을 판매하시면 좋은지 베스트 3 키워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주에는 제가 생활건강 쪽 특히 청소용품이나 이쪽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관련해 있는 상품 세가지를 추려왔기 때문에 생활건강 쪽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첫 번째 상품 빠밤 바로 유리창 닦기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석으로 해서 바깥쪽과 안쪽에서 함께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네, 청소용품입니다. 자, 이 상품 왜잘 팔릴까요? 지금 바로 청소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또 봄날이 왔고. 또 날씨가 좋아지니까 더 기분을 내기 위해서 바깥쪽을 완벽하게 닦고 싶을 때좀 멀리 있는 공간들도 닦으려면 이런 자석으로 해가지고 바깥쪽과 안쪽 같이 닦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고객님들이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그냥 유리창 닦는 이런 제품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고 구매를 하시거나 판매를 하시게 되면 너무 객단가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년 전부터 굉장히 핫하게 올라왔던 제품인 만큼 지금이 가장 고점을 칠 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을이 오기 전까지는 잘 팔릴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 저의 예측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유리창 닦기 특히 자석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찾아가지고 판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지우개 청소기라는 겁니다. 제가 PD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PD님 혹시 지우개 청소기라는 제품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지우개를 쓰지도 않고 그 그쵸. 지우개 청소기가 딱히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희 PD님이랑 동일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우개 청소기 그게 뭐야?라고 생각하실 건데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지금 지우개 청소기를 검색을 해보시면 베스트에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략 한 6,000개 정도를 6개월 내에 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격도 만원 조금 미만인 상품인데 중국의 원가가 2,000대인 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마진을 가져가는 제품이고 판매량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제품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신학기가 오게 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홈스쿨링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우리 자녀 10대의 자녀들이 집에서 연필로 공부를 하다가 지우개 또는 먼지 같은 것들이 청이 테이블 위에 또는 책상 위에 많이 생긴 거예요 그때 청소할 수 있는 한마디로 테이블 청소 아니면 책상 청소용 청소기라고 생각해 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양도 굉장히 귀엽게 오리 모양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 지금 가장 잘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고 10대들이 쓰는 제품들은 40대가 구매합니다 구매력이 있는 40대가 구매한 제품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제품은 계속해서 좀잘 팔릴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핫하게 계속해서 잘 나갈 거라는 것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 여러분들께 상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품은 어, 사실 호불호가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포켓몬 빵 다시 한번 인기 끌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우리 옛날 감성으로 생각을 해보면 스티커 정말 많이 모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피디님 혹시 포켓몬빵 스티커 모은 적 혹시 있으세요? 네한 25년 됐죠 근데 한아 20... 너무 오래됐는데 네, 네. 기억도 안 나죠 <웃음> 네이 포켓몬빵 스티커 이것만으로도 좋은 상품이다 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지금 당근마켓에도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제품을 제가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에서 판매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품을 한마디로 포켓몬 스티커를 많이 모아 놓은 사람들이 컬렉션으로 어느정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들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보관하는 스티커북 또는 실북 이라고 부릅니다 이 키워드가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판매하시고 있는 제품 또는 도매처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 중에서 포토북, 접착식 포토북 같은 것들을 보시고 있다면 이 해당하는 제품에다가 키워드만 포켓몬 티커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신다면 우리가 포토앨범 아니면 접착식 앨범 이런 걸로 판매를 했을 때는 굉장히 경쟁량이 치열했을텐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키워드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경쟁력이 너무 센 것들은 빼고요 어느 정도 지금 여러분들이 판매했을 때 경쟁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키워드들을 좀더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의외인 키워드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주는 제가 생활 건강 쪽으로 해서 특히 청소용품이라든지 수납용품 또는 이런 보관용품 쪽에 좀더 집중해서 키워드를 알려드린 부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다른 카테고리에서 이러한 베스트 3의 키워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신기한 상품, 꿀템, 이템, 인싸템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사실 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사실 생기기는 하는데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면 지금 가장 좋은 제품 중에 한 가지 진로 이즈백이라고 하는 것의 숟가락 오프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숟가락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병 따시잖아요. 그때 숟가락에 오프너 모양을 딱 달아놔서 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병을 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잘나가냐고요? 그냥 그때 한번 웃으려고 많은 분들이 삽니다. 이런 무슬모선물들 여러분들 많이들 찾아봐주시면 틈새시장 속에서 재미있게 여러분들 물건 판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